안녕하십니까. 오늘은 아등 운동을 하는 날이죠. 지금 이렇게 영, 지금 이렇게 화면으로 보니까 막 날씨가 엄청 좋아 보이는데, 비 겁나 많이 와요. 오늘은 레플다운, 아 레플다운 하고, 레플다운이 끝나서 좀 등에 느낌이 좀 펌핑이 좀 되고, 좀 좋다 하면은, 이제 그 다음에 레플다운을 옆으로 이렇게 케이블에 앉아서 한 손으로 아 원암 싱글 레플다운을 좀할 거고요. 그다음에 롱풀을 할 건데 지난번에 제가 등 운동할 때아 롱풀이 좀 불편하다고 해서 오늘은 그냥 바닥에 앉아서 롱풀을 해볼 거고 오늘까지 해서 롱풀이 별로다 좀 불편하다 싶으면 다음부터는 뭐 티바로나 우 이런 걸로 바꿔서 할 생각이고요. 어 그다음에 이제 멀티암 사용해서 벤트 오버로우를 어, 할 거고 그다음에 데드리프트. 오늘은 데드리프트는 막 무게를 무겁게 하는 게 아니라 어좀 적당한 무게로. 운동을 진행할 거고, 마지막에 이제 케이블 이용해서 프로고 하고 운동을 마무리할 겁니다. 마지막 케이블 풀오버 하는데 진짜 마지막 하나 다 끝나고 정말 와 처음으로 막와 끝났다 어 너무 힘들었고요 오늘 날씨가 엄청 습한데 비가 비 밖에 비도 오는데 문을 살짝 열어놓고 에어컨도 안키고 했더니 습해가지고 땀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어, 좀 힘들었는데. 근데 오늘 이제 운동 중에서 한 손으로 이렇게 옆으로 래플 다운을 하는 걸 보셨을 거예요. 그거 같은 경우에는, 어, 당겼을 때는 좀더 이제, 어, 등 하부 쪽까지, 외측 하부 쪽까지 좀더 조이는 느낌을 더 많이 갖기 위해서 한 거고, 늘렸을 때에는 이제 마찬가지로 랩머스를 좀더 많이 어, 늘리기 위해서 어, 이런 식으로 한번 진행을 해봤고요 사람들마다 어, 이렇게 생긴 게다 다르듯이 이 근육의 이런 뭐 유연성이나 탄성 그 다음에 관절의 각도 이런 게다 달라서 어, 나는 해봤는데 느낌이 잘안 오던데 이러실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약간 씩 본인에 맞게끔 다양한 각도를 한번 찾아보시고 어, 한번 적용해 보시고 안 되면 딴거 하면 돼요 여러분 어, 왜난 이거 느낌 안 오지? 이러면서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 없습니다 안 되면 더잘 되는 운동 찾아서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